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풍류당의 아이 똘남이랍니다. 제가 아직 세상일에 미숙해서 때때로 똘똘치 못한 멍때리는 소리에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소리하는 금요풍류당 여러분이 부른 단가 운담 풍경 전해드립니다. 보라사부님 지도창으로 바창한 봄날 소풍 나가 놀아보는 산천풍류를 노래한 문담 풍경 같이 배우며 불러보실까요? 이게 27장단이어서 굉장히 짧네요. 짧은 축에 들어요. 막다 대개는 30장단 넘죠. 35장단 뭐 이렇게. 그중에 사철가가 더 길죠. 거기는 40장단이 넘으니까. 자 그럼 불러드릴게요. 운단풍경근오천소거예술을 싣고 방화수류, 과전천, 심리사적나려 허가니 넘노나니, 광복홍백접, 주르르풍덕옥파창랑 또 누나니 과루다 붉은 꽃, 푸른 잎, 번산용 수색을 그림하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흥을 자랑한다 어디로 가져서라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온도구가 그 조동이요 석벽가 오흥이라 새벽 별 아울 달빛 가항하 고거울자 수중산천이로 있고 변변나는 천백운안 한가가무거를 자랑온다 을리녹척 나 고들어 거리고 노라 이렇게 하면 됐구나 짧은 스물일곱 장단 서른 장단이 채안 되는 소리라 여러분들이 배우기 좋아요. 어? 응. 운담풍경 근원천 헤이 운담풍경 풍경, 풍경. 풍경. 풍경 그렇지 운담 풍경 시작 운담 풍경. 풍경 근로천 오. 과전천심리 사정 나려 가니 방화수령 과전천심리 사정 나려 가니 넘노나니 광복왕백접 넘노나니 광복왕백접 푸르 뿡덩파 장낭 푸르 풍덩 우파 장낭 떠누나이와르다떠오나이와르다푸 흙은 꽃 푸른 잎은 푸르꽃푸르 잎. 푸른 e n n 고 푸른, 꽃, 푸른, 니폰, 푸른, 꽃, 푸른, 니폰, 산니수 잔, 을 그림 보고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나는 나비 그렇죠. 우는 새는 우는 새는 군춘흥을 차라 허다 헤이. 중광, 주목을 차랑 혼다. 차랑 허다 차랑 혼다. 그렇지.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에리오가니 헤이 hey. 조동이요 운동을 하고 어, 동이요석벽하 오옹이라. 석벽하 주동이라. 오옹이라. 석벽하 오옹이라. 석벽하 오옹이라. 응. 오옹이라 오옹이라 오옹이라 오옹이라 오옹이라 오옹 이라. 이라 붙여 오옹이라 오옹이라 오옹 어옹 오옹 오옹, 오옹 알죠? 물고기 잡는 고지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오옹 오옹이라 음. 오옹 어옹이라 어, 오옹이라 어, 새벽별 가을 달빛 새벽별 가을 아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好 oh. 자, 수를 자, 야지요 시작. 아, 그다음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식임을 지금은 못할것 같으니까 나중에 배우고 그냥 민드룸하게 이렇게 밋밋하게 배워요. 그 네. 나중에 이제 멋을 내, 내서 식임을 하도록 해요. 시, 여러분은 그 식임이 안 되니 안 되는 네, 것 같으니까. 아, 그으로야 돼요. 시작을 시작에서 끝 아! 아, 아. 네 박밖에 아니야 그다음에 아 그래서 여섯 박 시작 아심모 시작 아 심어 꺾고 그러죠. やっ yeah. yeah. 접박서야지 응. 어디로 가자 아 어디? 아니라고 내가. 시시라가어선가어디로 응, <웃음> 가자 따라하세요. 가니, 헤이 y 한 곳을 점점 나려 가니. 좋아요. 언덕을 시작. 언덕, 을 그, 고 그, 동이 그, 시다 온도 온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강심무 꺾고 꺾어져. 강심무 여러분들은 그냥 아까 밋밋하게 강심무시다. 강심무 꺾어져. Yeah! 온다 한가 아무리 자라 온다 그러죠 다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생소한지 여러분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런 류의 단가를 안 배워보셔서 그런 것 같아 천천히 하면 응. 자꾸 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욕에 익숙해지면 쉬워.